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블랙저널 하는 꿀팁을 하나 가져왔는데 블랙저널 할때 포스트잇 활용하는 방법이에요. 포스트잇이 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포스트잇이 있고 또 다른 박스에도 또 한가득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블랙저널 하면서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유용하게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사용할 페이지를 빼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침이 심해서 이대로는 쓰기가 싫으니까 노란색을 쓰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붙여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, 이 작은 포스트잇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몇개 정도 가 나올까요? 하나, 둘 여기 이제 이 포스트잇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려줄건데 일이 친구들 뜯어서 다시 준비를 해두고 자 이렇게 총 여덟가지의 아이디어 칸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완료 칸을 만들거예요 완료 칸은 여기다가 이것도 그냥 다다리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, 5월에 5월 편, 6월 편, 7월 편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하고, 얘네도 똑같, 똑같이 네모 칸을 총 8개를 만들 거예요. 자, 이렇게 총, 이렇게 8박스를 네모를 그렸고, 이걸 어떻게 쓰냐면, 포스트잇을 이렇게 칸에 맞춰서 다 붙이고, 주제가 저널 아이디어, 그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 꾸미기? 아이디어 꾸미기? <웃음>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를 쭉 적는 거죠, 그니까. 러 뭐 이것저것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디어랑 전 어차피 다이어리 꾸미기 하면은 촬영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촬영하는 뭐 아이디어랑 같이 이렇게 써봤어요. 자, 여기 썼는데 그럼 오늘은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.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한 거는 이렇게 띄어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. 여기에 붙이고 뭐 여러분... 그럼 여기가 자리가 비기 때문에 여기에 언제,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도록 할게요.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진행한 날짜랑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나 뭐 메모 남길 거 간단히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. 간단하죠? 되게 간단해요. 간단한데 이 블랙저널 특유의 특징이 보기 쉽잖아요. 보기 쉽고 내가 정리하기 쉽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, 그리고 블랙저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블랙저널을 하면서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, 아이디어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, 빠이!